서울시에 어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선 그 코로나 시기에 그 일단 1번은 그 마지막에 발제 자료의 거의 끝 장표에서 민간 단체에 조금 의존해서 사업을 추진한 면이 있었다. 그니까이 고립운동 청년 지원이라는 사업을 민간 단체에 와 협력을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기대서 추진한 면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고리분들 청년의 발굴 단계에서 민간단체의 힘을 빌렸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그 발굴 그리고 어떤 개입 아니면 은 사회복귀로의 어떤 되게 전방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 청년사업과장 이영입니다. 어,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시 고리분둔 청년 지원 사업이 민간 단체 의존의 좀 경험상 경험치에 좀 저희가 이제 어, 의존했다라는 의미는 어, 그 고리분둔 청년 지원 사업 자체가 민간의 활동 가 중심으로 지원 단체 중심으로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자체 기부금 스폰이나 기부금을 받아서 발굴부터 지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복귀 프로그램들을 해왔던 부분들을 이제 공공이 이제 19년, 20년도에 서울시가 지원을 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간에 많이 이제 그 해왔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민간 단체 중심으로 했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어, 그 자료에 넣어 놓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단체는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일단 그리고 이제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의 그,을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안정적이거나 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서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한계사항에 넣어놓았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이런 고립운둔 청년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야 이런 게 조금 더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다라는 어,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켜서 추진하여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서울시 이영미 반장님과 쿠도상에게 동시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역시 오경민 님이 주신 질문을 조금 잘라서 네, 앞부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코로나19로 아무래도 기존에 직접 첫 고립운동 청년을 찾아가고 만나서 상담하고 대면을 통한 지원이 조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온라인 지원이 되게 강화된 면이 두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온라인으로 청년, 그러니까 고립운든 청년을 지원하게 되면서 좀 의미 있다고 평가하신 어떤 특이한 특수한 사례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하니 기존에 다가가지 못했던 청년들 이러한 청년들에게 좀더 자발적인 상담 신청이 있었다라든지 뭐 그런 사례가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청년 사업반장 이영미입니다어 제가 간단하게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질문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은 아웃리치라고 하는 오프라인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20년, 21년, 지금 이제 뭐 22년 조금 달라 상황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그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을 때는 온라인 지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프라인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온라인 상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고립 운동 청년들 많이 이제 많이 찾는 그런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이제 이런 뭐 온라인 프로그램을 같이 한다라든지 아니면 자조 모임을 온라인 상에서 함으로써 조금 더 오프라인에서 이제 뭐 어떤 꺼리거나 아니면 이런 거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거부 반응 아니면 조금 그런 것들이 좀어려워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온라인 상에서는 더 활발하게 참여하는 그런 사례를 조금 저희가 이제 많이 봐왔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쿠도상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의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은첫 번째로는 NPO에 당신이 있는 자리라고 하는 NPO 법인이 있는데요. 당신이 있을 자리. 채팅을 사용한 상담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차를 사용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카운셀러가 낮시간에 상담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면서 24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상담에 응할 수 있고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온라인으로 시차를 이용한 상담을 활발하게 할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이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특수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10년 동안 자택에서 밖에 나가지 못했던 청년이 있는데 지원을 받으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온라인으로 스킬을 취득하고 온라인으로 인턴십을 하고 지금 리모트 워커로서 풀타임 잡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기업의 사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한 번도 출근한 적도 없고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일은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출근을 하라고 러면 나는 그만두겠다고 라 해요. 즉, 출근을 안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풀타임 워커로서 히꼬물이었던 사람이 일을 할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10년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갔던 사람이에요. 취직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자택에서 나가지도 않고 풀타임 잡을 갖게 되었습니다. 식사는 오바이츠로, 즉 쿠팡이츠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사례지만 은 코로나 때문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풀타임 리모트 워크 자체가 이분들한테는 맞는 겁니다. 거기서 본인의 재능을 발견하고 본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자 그러면 희겨머리가 문제일까요? 이것이 큰 질문으로 사회에 던져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굉장히 시사점이 많은 사례를 공유해 주셨어요. 학도상께서 직접 만나서 들은 사례라 더 생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께 공통 질문으로 들어온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질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립은 둔 청년을 정책적으로 또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은이 웨비나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부분은 전제로 당연히 여기고 들어오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제자 두 분의 주관적인 의견이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왜고립분든 청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어, 쿠도상께서 먼저 마이크 이어 받으신 김에 답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 이영미 반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これ이難問いだと思います굉히 네, 어려운, 일단...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민간단체 측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원을 원하지 않는 분들 혹은 지원을 거부하는 분들에게까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지원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계기를 잡고 싶을 때 지원이라는 말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 한 거기에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일본 고용 정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있으면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존재가 될 것이고 일을 하지 않으면 납세자로서의 활동, 그 국가를 위한 활동을 할수 없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를 지원을 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런 지원이 아니라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라 해서 지원을 받는 측의 입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왜 고립 청년, 은둔 청년들을 지원하는가라는 논리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영미반장독시 관련해서 네네. 다른 맥락에서 어, 말씀 주신 사항이 아마 고립운동 청년의 지원 사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발표한 자료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고립 운둔 청년에 대한 사전 예방적으로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결국은 사회적 비용으로 대부분이 이제 이분들이 정상적인 사회 활동 못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으로 한 지금 이제 그 보건환경 보건사회연구원에서한 5천억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추산을 했는데요. 그것처럼 이 청년 세대의 고립 운둔 청년의 그 어떤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통해서 이제 건강한 청년으로 어, 거듭날.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분들이 중장년이 되면서 사회적 부담 그리고 사회적 갈등 그리고 사회적 비용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세대의 고립은 청년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라 생각이 되고 중요하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두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 다음 질문 이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질문도 공통 질문입니다. 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어요. 당연히 이영미 반장님의 발제 자료에도 언급이 되었고, 후도상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고립, 은둔 청년이라고 했을 때 특히 고립과 은둔을 구분해서 정책상의 객관적인 정의, 정책에서 규정하는 고립 청년은 무엇이고 은둔 청년은 무엇이냐, 그리고 또 반면에 이제이 정책과 실태조사 끝에 나온 유형에 포괄되지 않는 조금 특수한 고립 은둔 청년의 사례가 있었나 라는 질문이에요. 즉 정책상의 고립 은둔 청년이라는 객관적 정의와 발제자의 주관적 정의 부분에서 한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사업 반장입니다. 어, 저희도 사실상에 그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분들 그리고 고립운동 청년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근원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립 청년과 은둔 청면의 어, 정의가 뭐고, 어떻게 과연 분류할, 하는 게 가장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실상에 그런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법적인 정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어떤 법규화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이제 지금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어, 고립의 정도가 좀 심한, 뭐, 최소 1년 이상의 한 공간에서의 단절된 사회관계를 갖고 있는 분은 은둔 청년으로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고, 조금 그래도 활력이 조금 있는 분들은 고립청년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그 상담의 영역이라든지, 그 결국은 이제 그 현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실태 조사와 또 여러 가지 저희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건복지부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관계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개념적 정의와 객관적 정의 그리고 정책 사업에 있어서의 정의까지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점에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진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후도사항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시조님, 네.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고립과 고독, 일본은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고립, 고독, 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본의 연구자들이 조사, 연구 또는 또는 해결을 위한 연구로서 고립, 고독, 연구, 라고 하는 부분에 큰 예산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각 연구자들이 고립은 무엇인지 고독은 무엇인지 각각 정의를 내리고 과제를 추측을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은둔이죠. 이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들과의 연결고리가 끊, 끊어진 상태, 고독은 주관적인 것으로서 본인이 고독하고 고독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즉 본인의 선택에 의한 혼자의 상태 이런 식으로 정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처음에 고독을 주체적으로 원했지만 어느새 보니까 고독이 아니라 고립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식으로 글라데이션 형태로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히고모리와 관련해서 일본은 정책적으로 6개월 이상 가족 이외의 사람 그 어느 누구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사람 그거를 히고모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자, 장애가 없는 사람 이게 히고모리예요 주관적인 정의는 아까 사례에 있는 것처럼 가족 이외의 그 어느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채팅이랑 모든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종합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람은 집에 있으면서도 사람이랑 대화를 할수 있고 사실은 실체의 나와 그리고 메타버스의 나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코머리의 정을를 다시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코머리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근데 취업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 입장에서는 키코머리니까 일을 못 한다. 이거는 이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게 어렵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명쾌한 대답을 해서 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키고머리가 과연 문제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부터 문제라고 생각한다키고머리가 과연 문제인지. 네, 감사합니다. 구도상의 답변은 특히 아까 답변해주신 내용과도 좀 연결점이 있었습니다. 어, 저희가 그 Q&A 창에 올라온 일본어로 올려주신 쿠도 상에게 드리는 질문과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서울시 정책 아니가 그러니까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그밖에 다른 대상이 있으신지 이 질문 두 개씩 하나만 다루고 저희 자유 토론 방으로 이동할 텐데요. 먼저 쿠도 상께 드리는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본어로도 써 있는데 음, 아까 코로나 이후 굉장히 눈에 띄게 청년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점이 그 사회적으로 드러났다 라고 했는데 그 사회적 기반을 무엇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미래에 조금 현재 시점과 다른 아, 사회적 기반이 구축된 청년은 이런 상이다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후도자께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아, はい、そのソウル市の方は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あのはい。えっと、ま、社会的基盤がどういうものかことに関しては、えっと、基本的이 아, 아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일단 가족이나 가정 이 사회적 기반의 기본 이 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사회적인 기반이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이 나서 자란 가정 가족 이라고 하는 사회규범상의 가족이 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청년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에게 의지할 수 없는 청년들 이 청년들은 빈곤층뿐만 아니라 부유층일 경우에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취약한 가정, 취약한 청년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한 가지가 어려울 때 청년들이 갈 장소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공공기관의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을 텐데 뒤에 발표를 해주신 DP 같은 경우에는 10대 청소년들이 아 내가 이 DP에게 의존을 할수 있다, 이곳에 갈수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청년의 사회적인 기반에 대한 이미지는 일본에서는 가정이나 가족들이 하나의 기반인데 그것이 급격하게 변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사회적인 제도도 중요한데 일단은 사회적인 기반 는그 가족의 기반이 일단 유차적인 기반이 되고 사회적인 기반은 이차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가족들의 존재와 관련이 없이 청년들이 이런 국가의 하나의 정책 기반이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됐고요. 따라서 사회적인 기반이 그 혈연이나 지연에 너이가 되지 않은 신뢰관계가 있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그런 관계성 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메타버스성 디지털상에서는 여러가지 위험성이나 범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려움을 그 겪고 있는 청년들이 은행 계좌를 공개를 하면 거기에 지원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내가 금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향후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 청년들을 지원하는 상당히 크고 굵은 하나의 파이프가 아니라 여러 개의 지원 파이프를 갖게 되면 그 기반이 더욱더 공고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존할 수 있는 것이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지원의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지류웅답 씨가 네. 을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그 굉장히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영미 변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아까 발표해 주신 서울시의 다양한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사업이 그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께도 대상인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네, 서울시 청년사업관장 이영민입니다. 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저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고립운동 청년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 고립운동 청년이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울시 사례나 모델을 어 벤치마킹을 해서 점차 지원 영역이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